저희 직원이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데 직접 내린 커피입니다.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. 만 원만 빌려주시겠습니까? 아 죄송합니다. 왜 저... 아 그게 고객님 같은 분들 돈이 없으셔가지고요. 아니 제가 무슨 결례라도 빌려주시겠습니까?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가지고요. 무슨 말을 꼭 해야 합니까? <웃음> 말씀하세요. 감사합니다. 피곤하다.